소하면 해외 입국이 불가할까요? 구매한 탈모약이 한국 입국 시에는 문제가 안 되겠죠? 고발 이제 후에 비행기를 타면 청색물에 문제가 생기나요? 해외 여행에 떠나시는 분이 엄청 많아졌는데 탈모약을 소지하면? 뭐 해외입국이 불가할까요? 뺐겠죠 그걸로 입국을 못하지는 않을 거고 그 처방전이 있으면은 추국할 뭐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국할 때는 그 아마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 네. 싶긴 하네요 여행 갈때뭐한 달치를 가져간다던가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런 거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뭐 흔히 가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피나스레드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 영문으로 그 박스에 네. 써 있고 세관원이라 그러나요? 네. 검사원들이라 그러나요? 그분들이 보면 알아요. 그게 음. 무슨 약인지다 알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없이 패스가 되는데 나라마다 혹은 또 조사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한 네. 1년치, 2년치씩 해가시는 분들은 영문처방전 하나 들고 가시면 은 문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문처방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1년 이상은 잘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약 유효기간이 공장에서 생산될 때한 3년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약이 출시될 때 근데 이제 약국에 유통하는 또 기간이 있고 약국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한 1년 정도를 추천을 드리죠 처음 생산된 걸한 2년째까지 드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유학생 분들 중에 아 진짜 나는 2년 해주세요 진짜 해주세요 하면은 사실은 가끔 해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유통기한 때문에 새해 여행 중에 탈모약을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때 구매한 탈모약이 한국 입국시에는 문제가 안되겠죠? 처방전이 있다면? 처방전이 있으면 문제 안될거고 그리고 얼마나 대량인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통 갖고 들어오거나 뭐 한달치 두달치 갖고 들어오는건 문제가 안될텐데 이제 약의 양이 많으면 좀 의심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약을 이만큼 갖고 들어오면은 또는 뭐 알약 통에 이만큼 갖고 들어오면은 일단 뭐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까는 걸 알고 있어요. 까가서 이제 네. 아내가 어떤 건지 네. 확인을 하고. 네. 그왜냐면은뭐 이제 좀안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미국에서는 탈모약 안 먹었어요. 네. 미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탈모라는 건 몰랐습니다. 네. 미국은 생각보다 탈모약 처방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보다트라는 두타스테리드가 미국에서 아직도 공식적으로 FDA 승인을 안 받았거든요 그 GSK라는 건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고 그 회사가 사실 마음먹으면 통과할 수 있는데요 그 회사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미국 시약처 FDA 승인을 받으려면 임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돈이 무시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미국에서의 처방은 투자 대비 너무 적 음. 이렇게 많, 약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음. 미국 그 백인들 위주로 봤을 때는 성그 성기능 장애를 너무 너무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애들은 네. 엄청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이제 제 나이 되고 그러면 아유 뭐 그냥 우리가 의리로 살지 하면서 <웃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애들은 일주일에 뭐 성생활을 몇 번을 하느냐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조금이라도 성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 같으면 난 그냥 대머리로 살겠다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음. 아 그냥 나는 상관없다 음. 나는 그거 쓸데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이 약을 꼭 먹겠어 부작용이 엄청나지만 먹겠다는 분들이 꽤 많죠 그것도 네. 있습니다 네. 미국인들은 대머리돼도 두상이 예뻐요 그리고 삭발하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그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이나 흑인들인데 마이클 조던이나 다 대머리어라서 삭발한 거 아시죠 네. 브루스 윌리스도 그렇고요 그렇죠 삭발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잘 보면은 미국 가서 여행 가서 보면 학교 선생님도 빡빡이고 엄청 많아요 공무원도 빡빡이고 경찰도 빡빡이고가 너무 많죠 엄청 정말 많아요. 많아요 저는 S&P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삭발하러 하실 때잘그 직업을 꼭 물어보고 네. 진짜 평생 삭발로 할수 있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냥 국내에서는 잘 보시면 학교 선생님이 빡빡이다? 그 동사무소 갔더니 빡빡이다? 경찰관이 빡빡이다? 일단 눈길을 엄청 끌 거예요. 다들 이상하게 보고, 저도 빡빡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저 개업하고 초반에 우리 직원이 네.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 네. 그때. 너무 귀찮은 미용실 가요. 그서 음, 깎아봐라 했어요. 야, 그냥 깎아줘. 해서, 근데 내가 봤을 때 일부러 못 깎았어. 다 계속 깎아달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완전히 정말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밀어라 해서 그때 삭발을 했는데, 착발을 했더니 진짜 되게 좋은 거는 진짜 운전하다가 약간 시비 붙잖아요? 네. 창문을 내리고 딱 쳐다보잖아요 저남자 나를 안 봐요 <웃음> 고개를 안봐 나를 그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인상이 좀험악해지는 네. 그리고 ]구나. 마트에서 카트를 이렇게 밀고 가는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응. 내앞 길이 열려 막 이렇게 가면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피해 줘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어, 좀 아무래도 오해를 많이 받죠 네. 모발 이식 후에 비행기를 타면 생착률에 문제가 생기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진짜 생착률에 문제가 생길까요? 생착률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요. 그 제가 경험한 반으로는 이제 뭐 수술하고 곧장 이제 뭐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얼굴이 좀부으시는 경우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얼굴이 붓는 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마취액 보통 이제 두피에서 흡수가 많이 되는데 그게 이마 이마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눈눈 눈 쪽에서 흡수가 되면은 그 과정에서 붓거든요. 부으면서 좀 피부가 빨개지고 아무래도 곧장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그런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부는게더 붙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이제 중력이 누워 있을 때는 이렇게 딱 180도로 네. 누워 있잖아요 네, 네. 비행기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특히 수술 직후가 이제 네.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가장 좋을 시기인데 그로 이틀 그, 때까지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은 조금 더잘 생기는 것 같아요. 수술이 꽤 시간이 길고요. 보통 아무리 짧아도 3시간, 뭐, 길으면 6, 7시간까지도 하니까요. 그날 가기는 좀 힘들고, 다음날, 그리고 샴푸도 받고, 혹시 조금 일어날 수도 있는 출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체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은 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했고요. 사실,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다음날, 뭐, 일정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뭐,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비행기를 타는 게좀 안전할까요? 고원장님도 말씀하신 건 붓거나 약간 휴식을 못 취해서 몸이 힘들어 하는 것 때문에 회복에 대한 부분이었지 생착된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네, 생착률이 전혀 문제 네.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발이 빠지거나 흔하진 않지만 뭐 비절개든 절개든 채취한 곳에서 약간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누르면은 결국은 다멎기는 하지만 간단한 처치로 이거를 멈추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게 이제 수술 다음 날이 보통 제일 응, 일어난다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하고 가시면 제일 좀 안전하겠죠. 비행기를 탔을 때뭐 절개 부위가 뭐 압력 차로 뭐터지진 않을까요? 아, 어, 이 질문 도 받은 적은 있어. 아, 그런... 되게 창의적이다. 근데 응? 있어요. 이 질문 하시는 분들 있고, 근데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그 영화 뭐지 그 토탈리콜. 토탈리 토탈리콜에서, 예, 네, 토탈리콜에서, 아놀드 슈얼스네어가 화성에 떨어져서 화성에 공기 중에 노출되는데 압력 때문에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음. 근데 막. 아, 모릅니다 <웃음> <우리> 아우, 나만, <웃음> 나만, 나만 못다니야. <웃음> 우리 아버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얘기할 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웃음> 저, 저 오히려 그건 봤어요. 네, 바람과 함께 네. 사라지다. 명작입니다. 네. 네. 근데 아무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수술하고 다 터져야죠. 예, 네, 뭐 쌍꺼풀도 네. 터지고 코도 터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뭐 어, 전혀. 그러면은 뭐, 이식한 모발도 전혀 문제가 돼. 안되겠네 뭐, 빠진다거나, 뭐, 거기가 막, 퉁퉁 뿜다거나, 뭐, 전혀,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롯데타워 같은 데 100층이잖아요. 만약에, <웃음> 모발일 받은 분이 100층에 가서, 전망대보다 갑자기, 뻥! <웃음> <빵! 웃음>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 비행기 고도보다는, 물론 뭐, 엄청, 그건 아니겠지만, 갑자기 그, 그, 그런 생각이 <웃음> 들었으면, 그냥, 아, 그냥, 이게 너무, 오, 너무, 그거예요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웃음> 어, 해외여행 가실 때 탈모약 잊지 마시고요. 탈모약 처방 장기로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해외여행 전에 어, 충분히 여유 있게 그리고 혹시나 교포분들이라든가 유학생분들들도 오셔서 어, 다음에 한국 들어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약을 처방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